인겸맨 마인크래프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점프 타워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야우! <웃음> 자, 어쨌든 오늘 파란색 구간은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담요님이 제작하셨고, 갈색 부분은 김리아가 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만들어는지 한번 플레이해볼까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자, 1단, 구간. 1단계 최적 기규맨 자 점프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었답니다 어우 쉬워요 천천, 너무 쉬울거예요 천천히 네 어? 어? 어? 그럼 안되는데? 어? 떨어지면 안되는데? 어? <웃음> <안 웃음> <웃음> 오케이 당연히 실력은 조금 이상한거 같아 어어? 어? 잉여맨님, 너? 어? 어, 이게 아닌데? 자, 이제, 다음 구간인데요. 한 명은 이쪽으로 가시고, 두 명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담요님이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자, 여기는 길을 파는 사람에게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맵입니다. 어, 알려주세요. 네. 어. 아래로 팔면 돼. 하하다 <웃음> <들켰다. 웃음> 네,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아 우리 보이게끔 저기 옆에도 봐주세요. 안 보이니까 오케이 그쪽으로 쭉쭉쭉쭉쭉쭉하하하하하하하 네 이제 하하하하하하하하하로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로하하하하아하 어, 어, 어. <웃음> 아래로 아래로 가서 <웃음> 두.. 앞으로 쭉, 가서, 그리고 위를 팔면 돼요. 아! 막아! 아쉽다. 아쉽다. <웃음> 어? 운이 음. 좋은데? 어떻게 맞췄지? 자, 오케이. 다음 단계 왔고요 예호. 가자! 가자! 다음 단계도, 간단하게. 쉽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구간입니다. 자, 잉여맨 구독자 100만을 찍을 수 있을까요? 구독자 100만을 제가 과연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80, 88만 5천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찍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음, 제 생각은 잉여맨님은 요즘 좀 노잼이기 때문에... <웃음> 아니요. 야, 아! 네, 이거 랭! 언젠가 10년, 20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다음 문제 옷의 구멍이 몇 개가 뚫렸나요? 자네개두개 여덟 개 뭘까요? 여덟 개지? 여덟 개지 멍청아 말자 알려 알려드릴게요 목 부분 아 여덟 개다 목 부분 하나 팔에 하나 팔에 또 하나 그럼 세개 그리고 양쪽으로 뚫린 거잖아요 이게 구멍 두 개가 그래총네개 그리고, 그리고 아래에 딱 하나 여덟 개입니다. 저도 이마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네요 음? 어이구 음. 어후, 머릿속이 텅텅 비었는데요? 그러니까 못맞추죠 <웃음> 멍청하긴 자내 니... 구간 오기만 해봐 리아는 잘생겼나요? 네네 어? 왜내 밖에 없어요? 네, 네? <웃음> 어. 여기는 정답이 아니니까 어! 나 모르고 힐쳤어 어! 이쪽에 길있다 오아이가아이가 여기 다 길을 숨겨놨지 <웃음> 자, 표지판에 뭐가 써있는데, 아래 블럭을 보고, 오른쪽을 클릭해보세요. 오오 오. <웃음> 아싸, 어! 담미호가 만든 2단계의 구간. 담미호님이 만든 이제 구간이 왔습니다. 어, 어, 어떻게 제작하실지. 자, 멤버 중 가장 착한 사람은? 리아, 리아야, 어떻게 생각하니? 잉여맨 중 잉여맨이랑 김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물론 에? 네 잉여맨하고 김리아 둘 중에 착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다미오님이 이걸 만들었으니까 다미오님은 저희가 착하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김리아가 네. 아둘다아닌데답이 없어요. 설마 가운데 아니야? 아 가운데다. 그렇죠. <웃음> 맞았어. 이것도 돌이 아니다. 길돌 아니다. 어 맞지? 돌 아니지? 똑똑하네. 돌 밟으면 떨어진다. 북면 떨어진다. 어 여기 길도 투명이다. 헤헤. <웃음> 멤버 중 가장 착한 사람은 다미오, 다미오, 다미오. 어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이뭔 개소리야? <웃음> 아, 담요님 머리 밟고 올라가는 구간이네? 네, 제 머리를 밟을 수 있어요. 마음껏. 야, <웃음> 너무 너 감정에 격해져서 밟는 거 아니야? 야, 너 무시. 내가 어제 마음라고 욕했어. 이 바보야. 오 했다. 방금. 저 <웃음> 별프로. 아 웃경 우우다 예이!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탁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음. 아, 알았어요. 뭐야, 담미호는 월급을 다이아몬드 블록을 바꿔서 보관 중이다. 절대로 우클릭해서 가지가지 말지어다. <웃음> 탐하니까 죽는 거예요, 아 남의 것은.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고요. 뭐야, 이거. 길이 어디야, 그래서? 아, 담미호님. 담미호님이랑 네. 뽀뽀하는 것도 좀 기분이 그래요. 어디예요, 길이? <웃음> 아니, 이쪽 방 자체가 아닐 수도 있죠. 뭐야? 아 그렇군요. 어? 잠깐만. 아야야야, 두명두명길 야, 야, 여기 있어. 여기였어 길이. 그래요? 믿지 마, 밀지 마. 아밀지 마. <웃음> 안 믿었어. <밀었는데. 안> <웃음> 어 드디어. 와우, 리 엄청 높이 올라왔네. 오케이. 3 단계 귀여운 김리야 구간이고요. 자 제작 김리야 어떻게 길일까? 어? <웃음> 김리아 얼굴이 참 귀여워요. 어허.. <웃음> 저도 아마. 내 생각에는 김리아는 바보기 때문에 둘다길질것 같아. 맞다. 역발성. 어 여기다. 적답이자. 오! 어? 아! 이거 왜 떨어져? 바보야. 조금 힘든 구간이래 <웃음> 힘내요. 힘내요. <웃음> 하하하하. <웃음> 어 이렇게 활력을 주시네. 귀여운 맞다, 매력으로. 아!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조금 힘든 순간이에요. 힘내요. <웃음> 아, 어. 오케이, 아 오케이 클리어했습니다. 아. 와 이거 뭐야? 레기 이렇게 심해요? 레기 왜 이렇게 심해? 왜, 왜 이렇게 심해요? 아 여기 레기 좀어 뭐야 이거? 여기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붙어져 있어요. 음, 뭐 있어? 음, 음. <웃음> 깨셨군요. <웃음> 야야 <놀람> 어, 아, 야, 강아지가 있어 <놀람> 여기서야 <웃음> <웃음> 뭐야? 강아지 왜 이렇게 많아? 몰라. 아, 아, 아, 강아지를 아, 좋아해서. 아 이거 야나개 놀랬잖아. 개 놀래면. 오케이. 훕. 됐다. 가자. 어 이거 뭐야? 그 o 마... 위해 we 를준비 e m 어 c h o 는 you. Oh, challenge. What do y 마차를 준비했 k I'm going to put you. Okay. o k a 이 Hey, 이 u 어 h of you. 너야 길이 맞는 거야?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 같지 않니? <웃음> 고양이 길이... 사진을 지나치면 길이 있지 않을까? 없어. 누가 봐도 없어. 흡. <웃음> 길이 어딜까요? 음 말해줘봐. 리아가 <웃음> 여기에 왜서 있는 걸까? 힌트 힌트? 어, 어..잘못만들었네 장난 아냐? <웃음> 김리아는 아침에 국밥에 공기밥 두 그릇을 먹을 수 있을까? 음, 아니다 그렇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내가 본김리아는 햄버거도 세개 세트를 먹는 애라서 가능할 것같아아 그니까 러 어, 돼지다? 오케이 음. 자김리아는 실제로 굉장히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 잉? <웃음> 내가 볼 때는 귀엽다고 보면 귀여운 거고 안귀엽다고 보면은 안귀엽다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아 아그렇다 <웃음> <웃음> 나처럼 귀여운 사람은 없다아! 귀여운 <웃음> 얼굴고 본인은 지금 김리아가 굉장히 귀여워서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나? 아니다 그렇다아 잉? <웃음> 그렇다 <웃음> <웃음> 솔직하군 어쩔 수 없이 <웃음> 그렇다 햄스터 사진 이렇게 많아. 김리아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김리아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내가 아는데 빨간색이야. 오? 어? 어 진짜네?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길이. 아니? 어? <웃음> <웃음> 모든 색을 다 좋아해? <웃음> 모든 색깔에 다 좋아한다? 아니죠. 좋아하는 색깔로 이제 일직선으로 뛰면 된다는 거죠. 아. 아 제가 안 되게 해놨죠 아 알겠다 보라색이야 정답 보라색이야 단미호님 자 오케이 자 깬거 축하축하 아 드디어 깼습니다 후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김미아와 그리고 단미호와 이혀맨이 점프의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타워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아, 진짜? 아무튼 네행복하시고요 그러면은 안녕 터프리자 안녕 t h a o u t y